나 알아봐야 돼. 내가 지금부터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줘야 된다니까. 어떤 내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얘기 봐봐.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이만희 총회장님이 쓴 책이 확실해. 신천지 거란 말이야. 신천지 탈퇴자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상담하면서 제가 가진 이책 갖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드린 거라고. 처음 보자. 이 책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연구해 보면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다 보지 못했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네.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 잘 모르니까 어머님 좀 소개해 주시오 진행군. 아직좀난려내셨나 보여. 저는, 어 나이가 24시고요. 26살이요? 예,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네. 단위, 네. 어, 4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해가지고, 네.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본인 그 말로. 휴학한 다음에, 그. 어디 휴학을 했죠? 예? 올, 올해 휴학을 했해 예, 지난달에 휴학을 했습니다. 응. 학교는 어디서요 예, 네. 그러면 집을 떠나서 다니고 있었니요 그렇죠. 예. 우리 집가 네. 이제, 가숙 생활을 하죠 아, 그리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신천지 지금 들어간지는한일년 정도 된 거로 그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 본인이 스스로 휴학을 한 거예요? 휴학을 하라고 회사 휴학을 하라고 해서, 하라고 그걸 하라고 하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신천지 코로나 이거 때문에 네. 이제 알고. 네. 어차피. 다니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코로나 전에는 이제 신천지 다니는 줄 몰랐었겠네. 그나 네. 네. 때문에 집을 통보로 와가지고그 네. 네. 아버지하고 관계는 좀 말이 잘 통하는 관계예요? 뭐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부모, 엄마하고는 말이 좀잘 통해도 보통 가정들 보면 아버지고 말이 좀잘안 통하죠? 만나기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군요. 대학에서 거의 안 학생들이 아, 공부한다고 나오니까. 이제 보통 가정들 보면 이제 그각 집은 어디라고요? 보통 이제 하면 여기도 보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 잘안 내려. 아, 대나 내려 그래도 이제 뭐. 약간 광주나 이러면 이제 자주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응. 예,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 맞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믿고, 어, 근데 방학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또 특강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죠. 올라가고, 응. 공부도 응. 응. <웃음> 하고, 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자기들은 며칠 <목소리> 보통 이제 보면, 이, 그, 이제 자녀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 아내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친밀한 관계의 가정들은, 거기서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추인 보아라는 그, 그성경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각색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혈연 관계는 그두 가지로 해주거든요. 너자 제대로 제사장이다면 이들이 힘으로 그원을 받는다. 이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얘기냐 하면 이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켜요 내가 신천지에 다니는데 다 다니는데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면 부모들이 가족들이 못 다니러 갈 거다 그러면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못 다니면 보화를 이제 뺏겨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히 소유할 때까지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해도 핍박을 해도 이길만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는 이제 감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동일한 이, 친척, 친척들이 가족이지만, 이 가족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논리로 가르쳐 주거든요. 너가 제사장 부리가 될 때, 이들이 제 영생하는 것이 두부류가 있는데, 14만 4천에 속해서 제사장 부리가 되면, 이제, 순교한, 이제, 이제 순교한 영,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영이 들어와서. 죽은 자의, 보통 우리우 죽은 자의 영이, 그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 혼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미쳤다. <웃음> 미쳤다. 그렇죠. <웃음> 근데 저기서는 이제 미쳤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순교자의 영이 이제 앞에 이제 좋은 말이 붙어있다순교자이 붙어있으니까 순교자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육체 옛날에 이제 진시왕이 추구했던 불로장생 음. 네.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계의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 것을 그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예, 금음보화를 들고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천공항을 저렇게 크게 지어놓은 게그 전세계 사람들이 신천지 것을 배우러 오기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어놨다. 이렇게 할게요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제사장 무리의 숫자가 이대로 고정이 됐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지금 14만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이 남았잖아요. 23만, 24만 뭐 이렇게 지금 질병관리본부 하고 자기들 이렇내놓은명단들이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은왜 14만 4천이 고정돼 있냐 그러면 그들이 말할 때 순교자의 영이 이제 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순교자 영의 숫자 고정된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일대일로 대칭되는 신천지는 14만 4천밖에안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신천지인들이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있고,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게,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 같이 보자. 너무, 내가 널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잘, 잘 들어봐.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천지인 24만, 뭐, 3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인 중에 둘로 나누어진다고 가르쳐요. 둘로 나누어져.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양과 염소가 있다. 이렇게 가르 신천지인 중에, 송교자 이형이 들어와서 제사장 되는 양의 무리가 있고, 성교자 이형을 갖지 못하는 염소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갈게요. 염소의 무리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면 양이 되고 싶어서, 양이 안 되면 이제 염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요. 경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 3 4사0이 아니면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1 3 4사0이 넘어가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죠. 경쟁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순교자름을 받는 거고, 신천지 중에 1 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제 염소라 그러는데, 이제 그 순교자의 연이 14만 4천 찼을 때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 있고, 그것이 이제 그 그들이 연이온 다음에 이제 또 속, 신천지로 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흰물이 이렇게. 그래서, 흰무리는 이제 순교자을못 받고, 어, 이렇게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까지는 안 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무리가 될 때, 가족들은 이렇게, 그, 흰무리에 속한 그, 흰무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 아들이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날씬 전쟁이다 소리를 안했겠죠 예. 흰무리 구원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를 불교시다고요. 아, 네. 네. 뭐 어느 정도 불교에 뭐, 뭐 친하고 네, 그냥 불교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음, 그냥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불교 이런 식이죠. 음, 네. 음. 그래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접하는 이제 그, 그 자기가 신이 된. 그렇다. 이제 모실 론 자라서 자기 자신이라고 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내 힘으로 살수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돼. 이것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경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수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내가살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여러 시점,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경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경전으로 안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으로 안돼 있는, 예, 종교를, 뭐라고 하냐, 그 무속신앙. 이렇게 말해죠무속신 경전으로 안돼 있는 것. 예. 그래서 뭐,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무속신앙. 또, 예, 그냥 그런 사람이 없이, 예,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제, 그, 맥, 그것을 중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종교는 무속신앙. 중개하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할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조상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뭐 1월 1일, 해맞이. 아, 네. 예, 예. 또삼 30일 날, 해놈이. 네. 이러면서 이제 소원을 빌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쟁이 없죠. 그냥, 그런 다라 하고 이제,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또 뭐, 이제 바다, 뭐, 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용왕이신 있다고 해서요. 이제, 용왕이 이제 지배하니까 바다에서는 용왕때 이제, 잘보여야지 하고 이제, 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고또산 좋은 사람들은 이제 또, 산에는, 산을 지배하는 어떤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잘 보여야지, 사관이 하고, 그러니 하면서, 이제, 산신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전례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하는 어떤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러거든요. 우속신앙,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 경전이 있는, 것들 있죠. 경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경전이 있는 것은, 이제, 불교, 또, 유교, 또 이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신의 개시를 받아서 경전을, 경전이 을경 있는데 내가 신의 개시를 받아서 이런 걸가르쳐 그래서 신의 개시라고 해서 기록된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으니까 이게야 깨달은 것. 그래서 이제 불교주는 신의 개시 이렇게 안 보고 깨달은 것. 이렇게 가잖아. 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슬람이나 기독교고는 이제 내가 깨달은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이런 내용을 계시해줘서 내가 기록한 것,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경전을 보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되냐 그러면, 그, 이슬람은 마음의 트죠. 마음의 트가 이제 창시자고 중심이잖아요. 또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 그가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나 이 불교는 어떤 식경전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저석가모니나그마우메트가설법이라그러죠 그 자기가 네, 간 의식으로 간가르킨다 그래서 그가르친 것을 토시아나 안 틀리고 애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상상하지 못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가 가르쳤던 평생의 것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그게 사후에 그것을 애웠던 사람들을 아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배운 내용들을 이제 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갖고, 배운 사람 몇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이 나는 것을 제하고,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런데 이제, 이슬람에는 쿠란 이제, 불교는 뭐예요? 불교에서 경전이 이제, 둘로 나눠요. 둘로. 좁은 의미의 경전이 있고, 넓은 의미의 경전이 있어요. 불교의 경전이. 네. 네. 불경이 불의 불경이 넓은 의미의 불경 있고 좁은 의미의 불경 이 있어요. 네. 좁은 의미의 불경은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설법한 것을 그대로 외웠던 사람들의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불경이고요. 넓은 의미의 불경은 그 석가모니 이후에 고승들이 있을 거 아니죠? 자기들나름대로 그래서 그 고승들이 깨달아 놓은 것을 기록한 것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다 포함해서 불경 이렇게서 믿는 그불 이제. 그쪽이 불교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석가모니만 한 것을 인정하는 불교가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보면, 예, 그것을 외운 사람들, 그것을 이제 외운 사람들의 것을 이제 기록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기록을 안 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앞에 해놓은 것과 뒤에 해놓은 것이 비교가 안, 기록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기록을 하고 보니까 이제 정, 검이된 거죠. 전문가 되다 보니까 충돌을 해요. 이거 한다고요한 사람이 가르쳤던, 가르쳤는데, 한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충돌을 한 거라. 서로 말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쿠란이라는 절대적인, 예, 그들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사를 통한 계시 예, 신의 계시인데 예, 신이 천사를, 이게 말을 줘가지고, 그 천사가 누구의 마음의 때에게 이렇게 줬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신천지도 예,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록을 안 했을 때는 몰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이 말하고 뒤에는 저 말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건데 어떤, 것, 어떤 것을 구원를둬야될 건가. 그래가지고 그들은 앞에 것을 무시하고 뒤에 것을 절대적으로 하자. 후세 사람들. 후세 사람들 우린 리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안. 근데 신의 계시가 되게 그런 충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음. <웃음>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것이냐라면, 이제, 그 경, 그, 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의문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죽어버린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의문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웃음> 아 지금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상담으로 는데 무슨 다른 성증하고 <웃음> <말씀이 나오고> 계셔요. <있어요. 웃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음. 연결되는 거니까. <웃음> 그 충돌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 이제 충돌 말고 이제 의문 있는 것은 음.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은 음. 어마어마한 양을 기록해야 되는데 왜자세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하더라도 마, 이게 무슨 말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부부가 대화를 해도 해석하면서 말을 했죠. 해석이 잘안될 때는 왜그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듣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듣는 거지. 그대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잘 이렇게 확, 이거라, 이게 잘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후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영역에서, 이제, 마오메트가 했던 것을 잘 이해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해설집을 쓰죠. 해설집.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두 가지를 이제, 경점으로 여겨요. 구란, 마오메트가 했던 그대로를 기록한 것과 해설집, 해설집. 이두 가지를 이제, 자기들의 경전 이렇게, 여기죠. 그럼 이제, 불교는 어떤 식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예, 불, 예, 석가모니가 이제, 그, 사후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보완되고, 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불경이 나온 게, 한, 사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몇백년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한 거고. 또, 이제, 이슬람의, 이제, 그, 쿠라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해서 한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이제, 지도자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고, 뭐,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래가지고, 기록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성경이 되어졌을까? 이것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을까? 어머니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는 내가 설명을 해줄 요 이슬람의 어떤 그, 구란이나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설명을 해줄 요 그럼 성경은 어떤 식인것 같아요? 보통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것은 이제, 그, 구십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전화되고 종교화된 거죠. 그 이후에, 사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죽기 전에는 많은 사람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사후에 경쟁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렇게 추종하고 이렇게 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됐을까요? 이제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 시간으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이제 전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존재의 시작점이 있는 존재들이 있고 시작이 없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모든 게 존재래요. 그래서 이제 존재를 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비물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요. 무슨 존재요? 물질. 비물질이요. 비물질 존재가 있제 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신이 이렇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이말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은 영을 푸뉴마. 근데 그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르하우. 이렇게 배운. 우리는 영,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들은 같은 내용인데 르하우, 푸뉴마. 이렇게 발음을 해. 그럼, 그럼 우리 이제 영 하면 우리는 뭐 영. 영이면 아무것도 없다, 콩. 이게 이제 영건 한국 한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웃음> 이게 이제 한문 한문을 한국어로 이렇게 지금 자유있어 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웃음> 한문을 한국어로 자유있어 씁니다. 이영언인데영 하나님 영신이. 이때는 하나님은 비물질인 존재다 이 말이야. 비물질인 존재. 다 물질의 존재는 우리가 감각을 할수 있죠. 근데 비물질의 존재는 감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 이제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고 비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제 비물질의 존재가 삼일자 하나님제 하나님이고요. 또 누가 있냐면 천사. 또 사람의 영. 또,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고 말해요. 혼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혼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초대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어제 혼이 나가는 우리가 봤다. 하고, 아, 그 다음에 누가 죽더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혼이 있고, 없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혼이라고 말하죠. 영. 이렇게. <웃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비물질 존재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 예. 네. 영. 영이시고. 그래서 이분은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 그다음 천사는 이도 영인데 시작이 있다. 응. 하나님은 이제 창조, 체재 인간의 영도, 사람의 영도 시작이 있 그러면 이제 물질, 이렇게 그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소말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몸, 이것도 그래서, 이 비물질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예, 존재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예, 우리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만물이 존재하게 되죠. 창조. 예, 존재하게 돼. 영원한 세계에서 계셨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자. 그래서 이제 창조. 그래서 이제 창조가 될때 이제 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그때 천사도 시작이 되고 사람도 시작이 되고 소도 시작이 되고 말도 시작이 되고 지구도 시작이 되고 별도 시작이 되고 태양도 시작이 되고 달도 시작이 되고 모든 뭐 그때 이제 시작이예요 그래서 이, 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지 창조 이렇게 줄여서 천지 창조 그러면 <웃음> 하늘과 땅만 이게 아니라 그그 뭐, 그 속에 모든 뭐, 것 <웃음> 이것을 표현 표현한다는 게 천지창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웃음>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동일하게 모든 그 인격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생물을 입고 동물을 움직이는 존재가 고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그 존재, 창조한 존재 가장 최경점을 누구라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태양도 지구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물도 창조하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으라 하면 말로 하면 되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이제 빚는 다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사람 있고 짐승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동일한 재료는 흙이다 이렇게 말해. 흙으로 창조.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그죠 그러듯이,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창조했다. 그러지만 이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줘요. 왕권. 뭘 준다고요? 왕권.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고 왕권 줘요. 동일한 흙으로 되어진 존재지만, 그렇잖아요. 재료는 흙이라는 재료인데, 말도 죽으면 흙으로 들어.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동일한 끼잖아.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만 어떤 것들을 주셔.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왕권을 주셔. 왕권. 또 왕권을 주시고, 또 어떤 것도 주시잖아. 하나님 함께 사는, 함께, 함께 하는 그걸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중에 한 곳이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무슨 지역?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에덴이라는 지역 중에 그 동산, 동산을 만들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 러면 에덴 동산. 영어로는 이제 하라덴스그 종이. 또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이제 낙관. 그래서 보통 이제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렇게표현 하다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고 이곳에다가 하나이 창조한 사람을 살게 하시 그래서 처음에 살, 살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 아담은 남자고 <웃음> 하와, 하와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부부로, 누구로? 부부로 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뭘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부부니까 자식 낳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금 둘이니까 에덴 농산만 사는데 자식이 많으면 에덴 농산이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구 끝까지 사람들이 다참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이 지구를 전부 가서 내게 사다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법을 이들에게 주셔요. 무슨 법을 주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많은,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처음에 인간이 먹었던 음식하고 네,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육식을 못하게 해요. 채식을. 그래서 식물의 시아 그다음에 과일 이것만 먹고 살수 있다. 음. 이제 그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채식과 육식이 겸해지고그러면는 이제 채식만.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 환경이 이제 파괴됐다고 해요. 그래서 채식만 해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육식까지 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만 하면 신이 아니다. 그러면 너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요. 내가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할때 에덴 봉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게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그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아,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면 주어진 존재, 되어진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이 고백 속에 살때 너희들은 영원히 살지만, 이 고백을 안 하고, 내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하면 너희들 죽게 돼. 네, 죽게 돼.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키고 했을까요? 말씀을 안 지키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도 많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단이라 단어를 니까 근데 이제 단어를 같이 쓰면 기록형은 좀 다르죠. 내용. 같은 단어를 쓰겠습니다. 어떤 의미는 불교의 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차용해서 썼겠죠. 기록형에서. 마귀 사단, 이것들이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 용어를. 내용은 약간 다르죠. 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차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 마귀 사단, <웃음> 대적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비물질존 존재가 있고 어, 물질 존재가 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물질 존재 천사 중에 일부가 어, 이제 하나님 옆에 반역해 천사 중에 일부가 그래서 그 반역한 천사의 무리들을 이제 마귀사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고 예. 사람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게 그 일을 이제 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되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인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이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건 구체적이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 중에 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게 반역의 길을 놓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반역의 길로전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저자 중에 마귀가 에덴동산에 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용을 속여요. 그래서 속이는 게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 너에게 동산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안 나오면 열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지? 죽는다고 갔겠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너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잘 되는 꼴못 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건데 하나님 안 되게 하려고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먹어? 응. 하나님 되지. 네가 그 하나님 밑에서 있으면 되겠나? 네가 하나님 되라안 죽어.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말씀은 뭐예요? 너 죽는다. 먹지 마라. 했잖아요. 마귀의 말은 뭐예요? 네 하나님 돼. 안 죽어. 이렇게. 누가 그하담과하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마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네. 네. 마귀가 이제 편들좀 갔잖아요. 네. 사람이. 왜인지 자기 편들이 좀당좋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남아어 그래서 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 그러면 에덴 동산이랑 얘된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출반이 출반. 추반. 출반이. 불교에서 백팔 번뇌라고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그 고난의 종류이 있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108가지 종류의 고난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응. 원래 인간은 108개의 고난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고난도 안 가리네.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예 원래 인간에게 하나를줬던데서 너무너무 행복한 걸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어요. 사단의 고임에 빠져서 사람 선택을 해요.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에 꼬여 빠지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신천지를 배우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줬을까요? 누군가 꼬여서 신천지를 왔을까요? <웃음> 자기가 신천지를 만들었을까요? 오 빠진 거죠. 그러면 친구도 문제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아들이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자꾸 하지만 잘못 만난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친구의 말을 듣기로 하든지 아이 친구는 잘못했다나 이 친구 안 사귈 거야 하든지 사귀지만 이 친구의 말을안 듣자 하든지 그렇게 된 거죠 이 친구의 말을 듣자 이 친구의 말을 이 친구는 안 좋은데 나 끊자 아 같이 이제 하긴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은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걸 살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아들은 어떤 분이겠어? 아들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쵸?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신천지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 신천지는 사입이 2단이야. 거기 가면 인생 남자, 안 돼.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예, 신천지는 사입이 2단이면 가면 안 돼. 그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게 신천지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신천지 사위이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제대로 가르쳐준 것이구나. 돈가 반대할지도 나는 면 이게 좋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오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애들 농산에서 사단이 이제 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야 내가 먹으면 하나인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충돌된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충돌한 의견 같은 의견이 충돌한 의견이잖아요 충돌한 의견에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선, 책임은 누가죠? 사당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선택한 그좀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선택한? 결혼할 때 집사 결혼할 때 연애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웃음> 네, 소개. 네. 이제 중매 겸 연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 네. 소개해주고 아이 사람 쓸만하다 그러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이제 사귀어 고볼 거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 그래도 아좀 내가 결혼할 만한 남자와 결혼했다. 이런 것이 철천지 조건수. 보지못 살겠어 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참고냐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잘못살 때는. 저기, 심히 그런 면속에 자꾸, 이, 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내가 잘, 눈이 삐어서 내가 잘못 살 때겠구나. 내가 책임지야. 내 책임. 응, 내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책임을, 아장과 하에게 책임을 묻죠. 어, 이제, 사단에게도 미혹했다고 그 책임을 묻지만,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름한 천국에서, 추가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식으로 변화 1 0 8번네 인생의 삶.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계속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회가 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제 네, 그 불교에서 이제 윤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작이 어떤 일정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계속 생을 윤회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윤회의 그 시작 자체가 고난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가는 존재가 있고 축생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고 다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극락에 가는 것 자체도 영원한 극락이아니고 거기서 또뭘 하면 다시 또 떨어져서 사람 되고 축생이 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지옥도 있고 그게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안에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윤회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윤회에서 사라지는 존재를추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 불교 시작이 있으면, 시작은 이제 있잖아요. 그 가면서, 윤회, 윤회, 윤회, 윤회 하면서 가면서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가, 해탈하는 수만큼 윤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인간, 인, 간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갈수록 많아져요. 많아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갈수록 줄어들어. 예, 네. 해탈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제 그 숫자 끊어게대 예. 그리고, 그, 닭 숫자가 늘어나요? 주로 들어요 늘어. 응, 네. 늘어나죠. 줄어들어야 네. 되죠. 네. 옛날에는 이제 조금씩 집에서 키웠죠. 요즘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대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 이 생각해서 하는데, 좀 들어가보면, 어, 이게 좀 가르치는 건 원래 모습이 있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선언을 말씀드리 그러면, 이제 너가 죽는다.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 스로 스스로 결정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전에는 엄마의 말을 듣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웃음> 본인 생각도 있지만 엄마가 말해주면 본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엄마의 말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 머리가, 우리말로 <웃음> 하면 머리가 굵어졌다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말하면 듣는 게 아니라 참고하든지 흘러버리든지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자. 스스로. 스스로. 근데 이제 신천지에 이제 그 이제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기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에 관한 것만 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쓰는 요 맹목이 돼요, 맹목이. 네. 그래서 상담을 좀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들을 때는 신천지가 알래는 내용하고 그 상담해 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신천지아 성경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모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오라 하고 여전히 생각을 안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혹, 쇠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 됐다, 세뇌 올바른 이게 이제 정보잖아요. 신천지에 접했던 정보, 또, 내, 내갈지 못한 어떤 성경, 이런 것, 정보 같이 갖다 줘도, 그 중에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옳다지만, 충돌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 요 그러면 충돌한 정보를 가져다 주면왜 이게 이제 돼야 되는지, 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잖아. 요실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선택한 존재로 바뀌요 자,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데, 죽음이 들어죠 죽음. 이라는 인간은 원래는 이제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은 죽지 않는 어떤 것 추가하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존재였서는데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오나 그러면, 그저에는 노력 없이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려면, 농사를 하려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맺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또 찌어서 그래서 이제 울라 먹게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세상 말로 농사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하는일은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농사를 안지어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 항상 저 사람 고난의 삶이 아니이 원래 였던 것은 그 돌아보자는 회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쫓겨났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제 그분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 연을 가르치는 것은 예배. 예배가 있고, 제사. 제사가 있고. 동일하게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요. 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보통 이제 신을, 신께 나갈 때는 어떤, 그냥 바로 못 나가고 어떤 것을 갖춘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통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 나갈 때는 뭘 통해서 나가냐면, 돼지머리 가지고 나가죠. 돼지머리. <웃음> 돼지 머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에 할때 돼지 머리 놓고 사람을 해서 잔치하면서 돼지 머리 타고 돼지, 돼지를 돼지매개로해서 어떤 신과 그 돼지라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 신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 이 제사와 예배가 다른 것은 제사는 희생물 희생물이 있어야 돼 예배는 희생물을 가지지 않고 이제 그 희생된 존재, 예배는 희생된 존재인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고야시대는 어떤 그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 희생물을.